이번 영상에서는 푸른 눈소라게라는 탑승 소환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푸른 눈소라게는 지난 이벤트로 습득할 수 있었던 탑승 소환수이며 이제는 경매장으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매장에서 포장된 푸른 눈소라게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소환수를 비롯한 전용 방어구까지 함께 얻을 수 있으며 많은 물량이 풀린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1800골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소환수의 설명에 보면 신기루 섬에서 무역품을 싣고 나를 일꾼이 필요하여 조련술로 거대한 소라게를 조련한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나귀 같은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등짐을 들고 이동하는 소환수가 아니며 1인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소라게의 외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라게와 비슷하며 큰집게발이 인상적이게 생겼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징그럽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소라게에 탑승하면 등딱지 위에 앉은 상태로 올라타게 되며, 이동속도는 카론과 동급으로 실제로 사용하기에 큰 문제는 없어요. 소라게의 첫번째 스킬은 10초동안. 이동속도가 8 0 증가하는 것으로 등짐을 맨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뛰어다니는 모션이 빨라서 그런지 카론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두번째는 꼬집기라는 스킬로 타겟에게 근접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14초 동안 출혈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연계 스킬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세번째 스킬을 사용하면 소라개가 3초동안 은신 상태인 채로 전방 방향으로 돌진을 하게 되며 돌진 중에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네번째 스킬은 전방 5 m 터 이내 적을 방울 안에 2초동안 가두는 스킬이에요. 마지막 스킬은 3초동안 소환수와 주인이 무적 상태가 되는 것으로 피해의 면역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어요. 다른 무적말들은 무적 스킬을 사용하면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지만, 소라게는 같은 자리에서 무적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별점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소라게의 외형이 바다에서 타고 다녀야 할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악어처럼 물속에서도 준수한 속도가 나오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수영을 못하네요. 만약 아이템 설명에 명시된 것만 믿고 등짐을 옮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외형 때문에 바다에서 타고 다닐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소라게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라게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집게발로 하트를 만들어 귀엽게 춤을 춘다는 것이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